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강동구 둔촌주공 비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지, 대단지라는 데에서는 뭐 같지만 그 비교는 가격에 대한 비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은 로또 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불가능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는 지금 분양가 대비 두 배로 올랐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내려간, 내려간 시세라 하더라도 분양가 대비 두 배로 올랐습니다. 지금. 3구형 같은 경우. 분양가는 4억, 한 5천만 원대. 4억 5천만 원대 있지만 지금 최저 매매 가격이 10억.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분양가 대비는 두 배가 되는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 죠 그런 거 보면 매년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갖고 있죠. 헬리오시티 590을 보더라도 590 경우 분양가는 7억 대 7억 6억 5천에서 7억 2천 정도 했으니까요 지금 최저 매매가로 보더라도 15억 4천 15억 5천 이렇게 하니까 사실 분양가 대비로는 지금 두 배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분양가는 계속 이렇게 스텝스텝 스텝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갖고 있죠 물론 땅이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땅이 공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그렇게 절반 가격에 파나요? 팔아야 <웃음> 그거를 원가에 반영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지금 5구0 10억 2천만 원 정도 고독 그라시움이 지금 590이 10억 3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최저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둔촌주공이 그렇게 시세 에비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싼 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격에 다시 만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송파 쪽에 지금 헬류시티, 요 수서역에서 직경으로는 1km 정도 되고, 에 전철로는 뭐한두 정거장, 이렇게 꺾어지다 보니까 두 정거장 되는데, 직선으로는 한 1km 정도 되고, 헬류시티하고는 전철하고, 어, 둔촌주공하고는 한네 정거장, 다섯 장 거장,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상당한 거리죠.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길, 길 하나 두고 건너냐, 걷느냐 안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철 갈아타고, 어? 몇장 거장씩 가야 되는 위치하고 비교를 동등권으로 본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둔천주공의 지금 분양가 결정은 지금, 진퇴양란에 있죠. 지금 상승기에 4천만 원에 분양하더라도 로또 분양 소리가 나오는데 이 하락기에 4천만 원에 분양하게 되면 그 미분양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또 분담금에 있어서도 그걸 고려하자 보면 은 그렇게 높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는 미분양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당히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분양가를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